안녕하세요. 정영석입니다. 어, 지금부터 해상보험법 제1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4강도 제2장 해상보험 계약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워런티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워런티의 의의와 명시적 워런티에 대해서 일부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명시적 워런티 나머지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워런티 약관 중에 지난 시간에는 명시적 워런티 중에서 선비 워런티 약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 이번 시간은 협회 워런티 약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박보험증권의 대부분은 협회 워런티 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피보험 선박이 전체 보험기간 또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수역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정 항행구역에 대하여 특정 기간 선적 화물로서 인도산 석탄을 적자고 항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쇄된 특별약관을 얘기하는데요. 항행구역 워런티 약관 즉 트레이딩 리미트 워런의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피보험 선박의 항로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항로 제한 여권이라고도 불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인스티튜트 워런티즈 협회 항로 제한 조항에서 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 다음과 같이 항로 제한 구역을 설정한 A. 북미의 대서양 연안과 그의 어, 하천 및 인근 도서 어, 1. 북위 52도 10분 이북과 서경 50도 이성 12월 21일과 다음해 4월 30일 사이에 배틀하버, 피스톨렛베이 케이프레이, 케이프노스, 포트, 호켓베리, 포트, 멀그레이브와 어, 바이에가봉 어, 마타네간에 그어진 선에 의하여 경계된 지역에서 북이 52도 10분 이상또 3. 12월 1일과 다음해 4월 30일 사이에 바에이 까모 어, 마타네의 이서 어, B. 몬트리올 이서의 오 대호 또는 세인트 로렌스 해로 C. 에, 그린랜드 해로 D. 북위 54도 30분 이북 또는 서경 130도 50분 이서의 북미 태평양 연안과거의 하천 및 인근도서 어, 제2조에서 동경 15도 이동의 발티켓 또는 인근 해안은 출입을 금만해가지고그 위치를 A, B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어, 또그 협회 항로 제한 조항에서 어, 제1조 다음과 같이 항로 제한을 설정하면서 뭐 비슷하게 이렇게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그 약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어떤 소형선박회사가 필리핀 선원들을 태워서 운항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런 항로제한약관상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강까지를 항로제한항계로 했고 그 이북으로 항해를 하면 안되는 그런 제한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런데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태풍을 피양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항을 벗어나서 더 이북으로 항행을 했다가 결국은 태풍을 맞고 는 전손이 되었는데요. 어, 이 사고에서 항로제한약관을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한 항로제한약관은 해당 선박의 그 항행구역을 잘 어, 파악을 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어, 약관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이것이 결국 워런티 위반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어,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은 워런티 위반 약관과 항해 변경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1983년 어, ITC 허즈제 8조 어, 제 3조 워런티 위반 약관에서는 어, 선절과물을 항해 구역 수역 예인 구조 작업 출항 일자에 대한 워런티를 위반한 경우 어, 워런티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수정된 보험 조건과 추가 보험료에 합의하는 조건으 계속 담보한다 이렇게 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 1983년 IVC 헬즈에서도 워런티 위반에 대한 계속 담보가 항일 변경 여권에 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1983년 IVC 헬즈 2조, 항로이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항의 변경, 예인 또는 구조 작업에 대한 워런티 위반의 경우, 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수정된 담보 조건과 추가 보험료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계속 담보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조항들을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판례에서 인정된 명시적 워런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적 워런티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이렇게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류가 매우 많다고 볼수 있는데요 과거 판례에서 이제 흔히 사용하던 또는 문제가 되었던 그런 워런티 특히 사건화 되었던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행 워런티라고 해서 세일링 워런티라고 하는데요 항행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워런티입니다. 뭘 해야 된다?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건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3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항행한다. 또는 8월 15일 이후에 어, United k 을 향하여 항행하지 않을 것을 워런트한다. a 런티드 not to sail for UK after 15 August 등의 항행 워런티가 때때로 보험증권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협회 보런티 약관에서 항행제한약관과 거의 유사하죠. 어, 그, 이런 항행제한약관이 나오기 전에, 어, 항행제한약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미 있었다고 보시 있는 것이죠. 이 약관에서도 보면은, 어, 북미 대세양 연안과 그 어, 하천 및 인문도서 또는 뭐, 오 대호, 몬트리올에서의 오데오튼 센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출입을 금하거나 어느 어느 계절 몇 월부터 몇월 사이에서 이게 출입을 할수 없다든지 항행을 할수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말씀드리는 어, 항행오런티와그 내용은 거의 같다 이, 이런 항행오런티가 발전해서 어, 그, 뭐 그러한 협회우런티 약관으로 어,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항행을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항행이 필연적으로 여러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선박은 어, 처음 단계를 위해서 적절히 장비를 갖추고 출항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항행의 단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전체 항행을 위해서 장비를 갖추어 출항 준비를 해야 되고요 선박은 선원 항행 서류 및 모든 필수품을 갖추고 출항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두번째 선박은 닻을 올리고 항로상의 항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어, 세번째 선박이 정박지를 떠날 때 선박, 선장은 실제 항행에 착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 정박지를 떠났는데 항행에 착수할 의사 없이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시로 어디 이동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사를 가지고 어, 선박이 선박을 움직였다 하면 이것은 항행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방법으로 항해에 착수하려는 선장의 의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장이 닷을 올렸을 때그 선장의 목적과 의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항해 관련 와런티에 대해서 알아보면 요 첫째 출발한다 라는 트로디파트라는 와런티가 있는데요. 이투 디파트라는 의미는 그 항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항구의 출입구를 향하여 단순히 항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항구를 떠나서 원래 목적했던 항해 항해를 하겠다 하는 의사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투 디파트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를 것입니다. 어, 다음은, 어떤 장소까지 항의한다. to sail to라는 브런티의 경우는, 어떤 지정된 장소를 향하여 항의한다. to sail toward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장소에 도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어떤 장소를 향해서, 어, 항의한다. 이런 의미로, 어, 우리가, 어, 이해를 하면 되겠다. to arrive at는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선박상태에 대한 워런티가 있는데요. 어, 피해보험 위험의 존재를 보다 확실하게 보험자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기재된 일자의 선박의 소재 또는 상태를 밝히는 워런티가 보험증권에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보험의 목적이 특정일에 무사히 왜, 또는 상당히 안전한 상태로 In Good Safety 어, 있을 것을 워런티로 하는 경우에 해당 일을 열었 시간이든 안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06년 MIA 이제 38조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선박이 기재된 일자의 항구에 있었다는 오런티는 기재된 일자의 선박이 안전하였다는오런티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기재된 항구에 있어야 하고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와 선박이 있었다는 문제는 다른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선원수에 대한 워런티가 있는데요. 선원수에 대한 명시적 워런티가 보험증권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판례에서 선박은 50명 이상의 선원이승선하여 리버풀로부터 출항한다 who save from, live r p o o from, uh, 50 hands over, upward. 50명 이상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명시된 워런티를 포함하는 보험증권과 관련하여, 어, 피보험 선박에 46명의 선원만을, 어, 싣고, 리버풀을 떠났다가, 어, 보마리스에서 추가로 6명의 선을 승선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46명이나 6명을 추가를 시키면 52명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 전체 선원수가 보마리스에서 50명 이상으로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선원수와 관련하여 명시적 원한티를 충족한 것이 아니라고 판하였습니다자그 이유는 어, 출항할 때 50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to sail from Liverpool with 50 hands upward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당시에 이미 명시적 워런티를 위반한 것으로 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워런티가 문제되는 것은 지금 그 보마리스까지 갈때 아무 사고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사고 났다 해도 지금 그 리버풀에서 출발할 때 워런티 위반이기 때문에 그 이후 보험사고에 의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런티가 중요하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호송 워런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전시에는 비보험 선박이 무장된 고위 함대의 보호하에 있어야 하는 워런티가 있습니다. 어, 워런티의 정확한 충족이라는 원칙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선박이 악천으로 인해 호송선과 함께 출항하지 못했다는 비보험자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뭐, 어떤 경우에도 워런티 조항에 대해서는 워런티를 위반하게 되면 이것은 항변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명시적 워런티를 특히 주의하라고 합니다 워런티를 낼때 보험료를 낳기 위해서 사소한 사항들을 워런티에 많이 삽입을 하거나 별로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워런티를 삽입을 했다가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워런티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 집결지까지 가서 호송함대와 합류 허가를 받아서 호송함대와 함께 본항해를 수행한다는 워런티를 두었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박이 집결지에서 항행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안되고 어, 그러한 지시를 받지 않으면 워런티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워런티를 넣을 경우에는 이 호송함대가 본선에서 가자고 한다고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거죠. 그래서 호송함대와 함께 합류허가를 반드시 받고 함께 항의를 하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음티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중립 워런티, 뭐, 흔히 많이 사용하는 워런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은 중립 워런티가 있는데요 어, 피해보험 재산이 선박이든 화물이든 중립적일 것을 명시적 워런티로 한 경우 그 재산은 위험의 개시 시에 중립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어, MIA 제36조 1항에서는 피해보험자가 어, 사정을 지배할 수 있는 한그 재산의 중립적 성질은 부부위험 중 보존되어야 한다는 묵시적 컨디션이 있다 이렇게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선박이 중립적일 것을 영시적 워런티로 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정을 지배할 수 있는 한 어, 선박은 적절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는 묵시적 컨디션이 있습니다. 또 선박은 중립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야 하고, 또 선박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은닉해서는안 되며, 허위 문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묵시적 컨디션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해상 교역이 중상주의 시절 시대에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 당시 해상보험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 당시 유럽이 굉장히 그 국지적 전이 제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 A 국과 B 국이 사이 좋게 지내다가 갑자기 전시 선전포고가 이어지면 루 전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상선들은그 사이에서 어, 그 적국이 되기도 하고 중립의 임무를 지키면서 중립적 위치에서 양국을 모두 항행하면서 어,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립적인 선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화물이 납포된다든지 압류가 된,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있는 시기에는 중립오런티를 삽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에 의해서 중립오런티를 많이 두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중립원런티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립성이라는 것은 이 선박은 뉴트럴이라는 것을 각각의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문서를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비치하고 어, 문서를 이용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항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MIA 제36조 2안에서이 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조 문서로 인해 선박이 포획되거나 몰수될 수 있기 때문에 위조 문서를 사용하는 것은 보런티 위반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선박이 그러한 위조 문서 없이는 교역을 할수 없다는 사실도 보런티 위반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중립 보런티 위반의 효력에 대해서 보시면요. 그 워런티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피 보험자가 적합보험증권과 관련하여 중립워런티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워런티 위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워런티 위반일로부터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워런티의 일반적인 효력인데요. 손해와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이도 워런티 위반이 있 시점부터 어, 보험자의 책임이 면해지기 때문에, 어, 워런티 위반은 굉장히 중요한, 어, 법적 효력을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해상보험 강의에서는 대부분 워런티를, 워런티를 하나의 장이나 절로 구성을 해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그 이유가 이런데 있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어, 상당인과관계든 아니면 근인관계든 이런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어, 보험금이 지급되든 안되든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어, 워런티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와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워런티 위반사실이 있었냐 느 없느냐가 입증된 이그 시점부터 어,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어,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국적 워런티입니다. 어, 선박 국적에 대한 묵시적 컨디션은 없으며, 또한 선박의 국적이 위험 기간 중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묵시적 워런티도 없다. 하는 것이 MI 제37조입니다. 즉, 어, 선박 국적에 대한 워런티는 명시적 워런티로만 성립이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배는 운항하는 도중에도 선박이 매각된다든지 하면은 어, 국적이나 소유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 위험 기간 중에 어, 국적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워런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명시적 워런티로 어, 규정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선박의 국적에 대한 워런티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보험증권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선박이 특정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워런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워런티가 개시되는 때 선박이 특정 국적을 갖고 있으면 워런티가 충족이 됩니다. 어, 보험자가 선박국적의 위험기간 중 변동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려면 보험자는 그와 같은 취지를 보험증권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어, 이러한 선박국적 워런티의 충족 요건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요 선박은 특정국적을 취득하여야 하고 또 선적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각종 소리를 비치해야 합니다. 또, 위험이 없을 때 선박이 매단 깃발거나 선장이 항구에 있을 때 방문하는 영사의 국적은 선박의 국적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하는 이러한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실제 국적 원런티의 위반 여부를 따질 때 판시, 판결에서, 어, 인용했는 이러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선박 국적을 충족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선박 국적을 변경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국적 금지된 국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선박의 선박의 길라든지 또 방문은 영사가 자기나라 국적 선박이 아니면 방문할일이 없기 때문에 영사의 그 방문은 하나의 유력한 증거로 봤다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무보험 워런티입니다. 50%의 무보험을 원런트한다 Warranted 워런트, 50% Uninsured라는 등의 피해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가입 중 일부를 무보험으로 유지할 것을 연시하는 워런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얼른 생각하면 왜 이런 워런티를 돕을까 하는 것인데 어, 보험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어, 보험의 50%는 인수를 하면서 50%는 무보험 상태로 돌라 이것은 결국은 피보험자가 선박을 좀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인데요 손해 위험을 굉장히 이제 손해를 보게 되면 보험사고 발생하면 은어 보험금을 50%는 받을 수 있지만 50%는 자가보험 형태로 피해보험자가 직접 손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더 주의의 정도 선바가 무난한데 또는 화물관련 주의의 정도 높아진다고 보고 이러한 음 약관을 둔다고 하겠습니다. 보험의 목적이 하게 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요. 피보험 이익의 일부를 자가보험으로 유지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주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기타, 그, 명시적 워런티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승인된 서베이어에 의해서 만족스러운 조건의 검사를 받을 것을 워런트 한다라는 명시적 워런티를 포함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 실제 수행된 검전이 워런티에서 의도했던 만족스러운 조건의 검사가 아니고, 보험자에 의해 승인된 검증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워런티 위반이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성급 유지를 워런티 한다는 명 시적 워런티가 있었는데, 여투가 폭풍으로 침몰된 후에 추정 전선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에서 손해 발생 시에 선박은 성급이 없었고, 보험자가 워런티 위반을 이유로 보상 책임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조업자가 제조일자 증명을 위한 부호를 모든 통조림통에 붙인다라는 워런티가 포함된 돼지고기 통조림통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전면 보험증권 올리스크 l 팔러시에서 많은 통조림통이 약정한 방법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부정확하게 부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험자는 워런티 위반을 이유로 보상 책임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이상 그 이번 시간에는 명시적 워런티 나머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적 워런티 예시, 또 판례를 통해서 어, 많은 예시를 이제 보았습니다. 어, 여기서 어, 어, 이번 시간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돌아보면서 어, 이런 문제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중 명시적 워런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명시적 워런티가 아닌 것은 묵시적 워런티라고 볼수 있겠죠. 첫째, 가망고런티, 둘째, 항행고런티, 셋째, 호송고런티, 넷째, 중립고런티, 대부분 이번 시간에 나왔던 내용이고 아닌 것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제1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